엄마가 혜리한테 응. 보여줄게 있거든? 응. 봐봐. 네 봐봐 네뭐 보여줄까? 응? 혹시? 어? 혹시? 비밀이죠? 비밀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어. 보여주세요 네 벌써부터 기대돼 응 기대된다 음. 기대돼 기대된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어땠을까? 기억 아마 안 날지도 몰라 해볼까? 뭐야? 어, 계속해서 이보다 하고 뭐 뽀뽀한... 뽀뽀도 해줬어요? 어 뽀뽀는 안했어 왜요? 뽀뽀는 안했어 <웃음> 고손도치도 만났어요? 어 고손도치도 만났지 따가웠어요? 그래서 따가웠을까? 피는 났나? 아피안났지 왜요? 그정도로 그, 그 정도로 따갑진 않나? 여기에 왜요? 어? 돼지들이 먹고 있는 거? 돼지들이 먹고 있는 거? 네. 그, 네. 저, 돼지 사는 거? 네? 돼지 사인 거? 프레디독. 프레디독? 어, 네. 당근 프레디도. 먹고 있는 거야. 토끼 어, 채소를 먹었다. 거북이. 어. 거북이, <웃음> 나중직 만나고 있어. 당근도 왜 가져왔어요? 혜리가 준 거야. 저거 사 그, 야채. 그 야채? 잘 먹네. 응. 와구, 와구. 나도 야채 잘 먹었는데. 맞아. 저도 야채가 너무 많아 아까 어저께는 애기 때 채소 잘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애기 때 채소 잘 먹었어요 그런데 검은 거는 어. 뭐 뱀이다 뱀 뱀.. 아.. 어 애기뱀이에요? 아니 어른뱀 네? 어른뱀 어린... 가 저렇게 만지는 거야 어른뱀? 어 아, 토끼는 애기뱀이에요? 토끼는 애기 동물이에요? 어 그렇지 저렇게 만졌어. 네, 헉, 해리야, 지금 뱀 네,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가 너무 좋아서 그런가봐요 지금 지금도 만질 수 지금도 지금도 지금 만질 수 있어? 네! 근데 어린이집 가서 지금 무서워도 용감하게 만질 수 있어요 지말로 <웃음> 그 네! 지무서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있금 응? 뱀 만나러 갈까? 아니요. <웃음> 아니요, 애기뱀 갈래요. 어? 이거 애기뱀이에요? 아니, 이거 얼음뱀 이것도. 이거 엄마 뱀이에요? 오. 아, 아까 검은 뱀, 초록색, 초식, 학인 초식, 아빠 뱀이고, 노란색 뱀은 엄마 뱀이에요? 오, 그런가 봐. 아빠 뱀이나, 엄마 뱀이나 있어요? 응. 이번 엄마 뱀 만지고, 이번 아빠 뱀 만지고. <웃음> 엄마 뱀이나 해 좋게 지나고 있나 봐. 응, 집에서. 저렇게 어. 만졌어, 해리가. 이건 뭐야? <웃음> 이건, 이건 새 부안. 새 부안? 어. 새 부안이야. 아에서 태어났나 봐. 응, 맞아. 이건 뭐야? 이건는 우파 우파. 우파? 응. 어, 다녀와 가지고 땅콩이랑 엄마 <웃음> 엄마 가방 수색하는 거야. 애기라서 그래. 이거 <웃음> 고 <놀고> 있었네? <웃음> 이게 너무 재밌나봐. 이세 같네. 음. 알았어. 알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장난이야 아니야 장난이야